양이 원체 많으니까 숫자가 원체 많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앞에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었지비문종론 그 등이 그걸 흔히 다 이름 하야 그 밑에 한자로 족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육종론이라 기도합니다 조개라는 그 것은 발이죠 그야말로발기본이었 기본 기본 이육종론을 종합한 것이 뭐 쉽게 말씀드리면 발찌론입니다 발지론 한자로선 발지론 아비달만 논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서도 가장, 슬쩍 유부 아비달만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몇 가지입니다. 육종론이 있고요. 이걸발지론이라 하기도 하고, 뭐, 책에 나오는데, 혹은 발지신론이라고 합니다. 신형에서 몸입니다. 몸통. 몸통. 요건 발바닥이라면 요건 몸통. 이런조차가발지론 아닙니까? 지혜를 낳는 논. 발지론도 양이 대단히 많은데,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400년 이후에 한 500명의 아라한들이 모여가지고, 500명의 아라한들이 모여가지고, 이 발지론을 해석합니다. 그것이 이른바, 뭐, 대는 그 마하, 대, 한글로 쓰여있습니다. 비바사로, 대비바사로. 물론 앞에다가 다 아비달마 빠졌습니다. 아비달마 육종론, 아비달마 발지론, 아비달마 대비바사론. 비바사란 말은 이제 뭐 대승에서도 비바사란 말잘 쓰거든요. 비바사 논이라는 뜻입니다. 논이, 논이 그냥 논이 대비바사론. 물경 한역으로 2 0 0권입니다그 양이 그야말로 무궁무진 엄청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직까지 요것은 아비달마 발전 단계에서는 제2 단계에 해당 속합니다 여기서는 뭔가 사상 체계를 갖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부처님 했던 말씀을 해석하고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 바로 정리거든요 정리한 것을 다시 증광 늘려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어쨌든 뭐 가만히 생각해 둬서 200론 200권 이거 참 평생 읽을 만한 이 부피입니다 뭔가 그 안에 요지가 뭐냐 요지를 한마디로 딱 정리해야 될거 아닌가 요지. 요지요 지 요지 요뭐 어, 하나 더 얘기하면 아비담신론 법승이라는사람니다 아비담신론 아비담신론에서 이 대비가사는 요지를 요약을 합니다 아비담신론 인도철도 학 르코 불교는요 어, 아까 그 원효 원유 그랬는데 원효의 대승 기신론소 한번 봅시다 예컨대 대승 기신론소 그러면 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야말로 소통 대승 기신론 아 이거 무슨 말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꽉맥힌다그러니까 그것을 팍 키워줘야 될거 아닙니까? 해석입니다 대승 기신론소 대승 기신론소는 바로 대승 기신론에 대한 해석이죠 대선 기신론은 정확치만 안치마셔도 능가경에 대한 해석입니다. 능가경에 대한 해석. 네. 그러니까 해석이 해석을 낳고 해석이 해석을 낳고 해석이 해석을 자꾸 그렇게 텍스트 논서들이 작성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논이 하나 있으면은 어, 경이 있으면 그 경을 해석하고 논이죠. 그 논을 또 해석하고 그 논을 너무 많으면 줄이고 다시 또 해석하고 줄이고 해석하고 줄이고 해석하고 그렇게 해석 해석 해석 해석 그러면서 사상이 점차 점차 넓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데이비바로는 너무나 맡아보니까, 이것을 법승이라는 사람이, 아비담 신론, 심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반야 신경처럼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핵심. 아비담 신론을 짓고, 어, 아비담 신론 열권인데, 이것도 열권이지만서도 너무 유약이 돼가지고, 유약되면 어렵습니다. 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비담 신론경을 쓰고, 그 해석입니다. 아비담 신론경에 대한, 좀더 해석. 아비담 아, 잡심론을 쓰고. 아비담 잡심론. 이세 가지는 똑같은, 이것은 이것에 대한 요약, 이것은 이것은 해석, 요약, 요약에 대한 다시 해석, 해석. 그러다가 마침내, 요 때부터 이제 아비담마 제3기입니다. 3기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사상 체계를 가난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비달마의 완성된, 완성된 사상체계가 무엇인가? 그건 좀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런 사상체계에 근거, 완성된 사상체계에 근거해서 나타난 논이 바로 구사론입니다. 물론 앞에서는 아비달마 구사론, 아비달마 빠졌습니다. 아비달마 구사론. 구사라고 하는 말은 뭐, 범어로 코사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옮기는 그대로 음사한 겁니다. 코사라고 하는 것은 창고라는 창고. 곡간. 이렇게 아비달마의 곡간. 이렇게, 아니, 아비달마를 갖다가 이 곡관을 쌓아놨단 말이죠. 전체적인 아비달마의 사상 뭐 이런 뜻이겠죠. 이게 이제 세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설이 많은데요. 어, 넘어가겠습니다. 전설은 책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세친한 사람이 아비달마 구사론을 쓰면서 전체적인 요약이죠. 전체적인 곡관이니까 전체적으로 아비달마의 모든 사상을 하나로 엮었습니다. 구슬이 서말에다깨어야 보배다 하듯이 뭔가 사상도 하나로 깨워져야만이 그것이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깨면서 사상체계를 엮으면서 경량불라고 하는 경량불라고 하는 사상을 이것을 이 통해서 유부를 해석했어요. 비판했어. 요 그래서 이것은 참 정통이 아니다. 해가지고 중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다시 정통 아비달마 논을 밝힙니다. 그것이 순정리로입니다. 정리라는 것은 바로 올바른 이치 를뭐 따랐다는 순정이론. 아까 여기서부터 아비달마 3기라 그랬죠. 3기 요거는 좀더 이기입니다. 3기의 체계나가 뭔가 구체적인 사상 체계를 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처님의 경전, 특히 암경 혹은 이런 발지 이런 육정론을 통해서 뭔가 전체적인 불교의 대강 모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오면은. 불교를 그야말로 알파부터 뭐입니까? A부터 Z까지 쪼르이 있으면 깹니다. 어떤 식으로 깨느냐? 대개 이런 식으로 깹니다. 이 때면 유스포트는 이른바 사성제라 하는 거예요 고진멸도죠. 고진멸도라고 하는 것을 사상의 대강으로 큰 기둥으로 삼습니다. 고진멸도. 아까 뭐반야신경에서는 무고지 멸도 해버리는데 어쨌든 고지 멸도록 하는 것은 부처님의 초전법륜의 내용이고요 그냥 뭐 내일부터 는 설명할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죠 고! 현실입니다 집은 현실의 원인입니다 멸할 뭐 뭐랄까요? 그냥 현실의 반대말 이상을합시다 길은 이상에 이르는 구체적 방법입니다 길이 그야말로 방법, 길입니다 요것을 사상의 기둥으로 삼아가지고, 어, 잡신론이라든지, 아비다나 신론이라든지, 아, 아, 구사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불교에서는 흔히 인연, 화학, 인연을 대단히 이야기를 하죠. 인연, 인연, 인연. 일단, 우리 앞에 나타난 이 세계. 이 세계. 이 세계가 진실인가? 무실인가 참인가? 진실인가? 했을 때. 뭐, 광식로 말하면 그야말로 뭐, 사사무예니까, 뭐, 진실 아닌 것도 없고, 진실인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말하지 마셔도 모든 철학과 종교는 우리가 경험한 바로 이 펼쳐진 이 세계가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왜출고했겠습니까 세상이 진실이면 출가할 일도 없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 너무나 사실은, 이것도 뭐 표가 돼가지고요. 캐치프레즈가 이 돼가지고, 생로병사. 사실 굉장히 큰 문제죠. 굉장히 큰 문제지만 서도 너무나 불교하는, 불교,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미 구호가 돼가지고, 그 실제 내용은 사라져버리고, 말만 남아있죠. 고지, 아니, 생로병사. 문제가 있다고요. 그냥 생사, 생멸, 뭡니까? 생성과 소멸, 태어남과 죽음. 무상입니다. 근데, 우리 가 바라보는 세계는 절대로 무상하지 않습니다. 아, 정몽은 그런 획기적인 삶이 거쳐가면서 어떤 단계에 이러면은 무상을 절감하지만 하시요 현실 속에서는 무상을 못 느낍니다. 저 어제와 오늘 비슷한 것 같아요. 런데 갑자기 죄집 누가, 음? 가족 중에 이론이 죽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때 무상을 절감하죠. 아니면은, 어느 날 문득, 아, 내 나이가 이랬구나. 그때 무상을 절감하지 매일매일 무상을 절감 못 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펼쳐진 이 세계 진실인가 허위인가 참인가 거짓인가 했을 때 대개 대개 참이 아니라 거짓이죠. 거짓합니다. 거짓 그렇다면 이러한 세계는 이 거짓인 이 세계는 진실로 보여지는 이 세계는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었던가 불교에 어떤 불교다 결국 이 구도 속에 놓여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1심 2문도 결국 현실 현실의 문과 이상의 문두 가지 문이죠. 그런데 1심 이문에서 1심이니까 아 이거 하나 갖다 는게 그런데 이 불교에서는 절대로 다릅니다 이건 생사와 열반이 같을 리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열반이죠 이건 생사입니다 그렇다면 생사로 나타나 표, 표상되어지는 이 세계 이 세계는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을 유의라고 합니다 주로 신에 의해서도 우연으로서도 저절로 나타난 게 아니라 인연화되라 죠인죠 인연. 바로 직접 원인과 간접원인 수많은 원인과 조건의 결합이다 그럴 때 원인은 무엇이고 연은 무엇이고 그런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과연 무엇이냐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 뭐 하나의 씨앗이 싹으로 나타났다 할때그 싹의 원인, 싹의 원인과 조건이 무엇이냐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그 원인과 조건을 바로 법이라고 합니다. 일단 법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법, 법에 대해서 분별. 제법 분별. 한 줄, 한글씩 쓰보세요 제법 분별. 이 제법이 말로 세계의 토대다. 그 토대라고 하는 말을 18개 할때개 다투라 그러는데, 어, 다투. 불성이라는 말 쓰기도 하고요. 불계라고 쓰기도 합니다. 불계. 불성은 불타로서의 토대. Get. 그렇다면, 그런 제법의 구체적인 작용은 무엇이냐? 이게 차라면요. 용. 용. 작용. 이 작용이라고 하는 말은 이 근이라고 말하나 표현합니다. 구사랑에서는. 근. 대개 근이라고. 합니다. 근. 보통 눈, 그러면 육근, 안근. 그때 근은 이, 이 눈은 아니고요. 이 눈은 아니고, 눈이 보는 기능을 말합니다. 아, 내일 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 그렇다면 이건 바로 제법의 채와 용이죠. 이런 제법의 채와 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가. 세계란 무엇인가 우리 바로 눈에 보이는 바로 이 세계. 이 세계는 지옥인가 천당인가? 지옥일 수도 있고 천당일 수도 있고 축생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고 인간세일 수도 있고 바로 우리가 나타나는 바로 이 세계. 바로 현실입니다. 꿀목경뭐랄까세간 세관. 세간. 이거 바로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어떻게 해서 나타날까요? 하다못해 수미산마저도 불교에서는 그건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고요. 피조물이 아니고 업이죠. 업. 업도 업 물론 제법이다. 그죠? 다음에 업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업은 행위입니다. 물론 업이 그때 이 정신적인 행위, 언어적인 행위, 신체적인 행위 상업이죠. 업은 뭔가? 업이 뭐라고 그랬냐면? 업은 번으로 들어갑니다. 번뇌, 번뇌를 번뇌 이명들이 많은데요. 대개 이런 말을 씁니다. 좀 수면이란 말로 수면, 잠자는 수면은 아니고요. 뭔가 잠자는 것처럼 뭔가 잠복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수면, 내일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요거는 내일 모레 말씀드릴 겁니다. 그게 그, 결국 업이 인입니다. 세간의 인입니다. 업은 번뇌는 세간의 연입니다. 다음에 이거는 현상 세계죠. 현실 아닙니까? 고집이죠. 그 다음에 이상 세계가 뭡니까? 이상은 바로 업과 번뇌가 소멸된 세계, 괴로움이 소멸된 세계, 열반의 세계, 그리고 열반을, 불교에서 성자는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열반을 성취한 자가 성, 자입니다 성자와 성자에 좀못 미치지만서도 이미 진리를 체득한 사람, 진리의 문에 들어선 사람을 현자라고 합니다. 현자. 그래서 현자와 성자, 현성. 이 이상이죠? 현성. 현자와 성자. 그렇다면 열반에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 것일까? 열반에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혜. 지혜. 근데, 이것도, 이거는 이제 두 가지는 이제 내일 모레 말씀드린, 아, 다음날 말씀드렸는데요. 끝날에.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아니거든요. 이것도 지혜거든요. 이거 뭐냐? 분필이다. 이거 지혜입니다. 그때 깨달음의 지혜는, 이제는 물론 다르지요. 지혜는 청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혜와수혜는 다릅니다. 그죠? 자전거를 직접 탈주하는 지혜와 자전거에 대한 인식은 다르잖아. 요 함경에서 쉽지, 그러면 지혜가 열단계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열단계 지혜는 굉장히 있다면 정체가 많죠. 어쨌든 이때 지혜는 단순한 지혜나, 언어적, 언어적, 개념적, 일상적인 지혜는 아니겠죠. 이런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뭔가 또 다른 인연이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명상입니다. 선정, 수행, 선. 정 아니 뭔가 입증하때 정자요 삼매 삼매 이게 아비달마의 기본 고격입니다 세계 구조 제품 금품 그리고 세계 현실 세간과 업과 번뇌 세간품 업품 수명품 그리고 현성품 지품 정품 지는 현성의 특적인 인이고 정은 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때부터 아비달마는 팔품으로 구성됩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어, 6장, 7장, 하나 빠졌네, 아, 해서 8장이요 모든 완성된, 그렇게 고집 멸도죠. 고집, 고집, 멸도. 근데 구사론에는 특이하게 마지막 부록이 있습니다. 부록. 자아에 대한 비판, 파아픔. 자 비판. 그리고 제가 제비판은게 아니고, 자에 대한, 자에 대한 비판. 무화설, 무화설을 천명하는 파아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록입니다. 그래서 구사로는 총 구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완성된 아비달마 사상책입니다. 그래서 구사로는 어떻게 잘 읽으면은, 그렇게 뭐 수행, 치열한, 치열한 수행이 필요하지만서도, 머리 속으로도 어떻게 잘생각 하시면, 번뇌가 똑똑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올 때도 있습니다. 착하게 얘기하지 마시도 또막 이런 책에 그게 처음부터 이 현실부터 아주 정나라하게까발립니다 현실의 고통을 바로 까발려서 어떻게 하면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지품과 정품에서는 수행에대해서 됩니다. 실천에 대해서요. 그래서 내일은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모레는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모레는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